아는 애야? 아니, 모르는 애야. 어머니야, oh 나좀걸어봐 내가 먼저 해. 난 어릴 때부터 어딜 가나 주목을 받았어. 예쁘고 집이 부자란 이유로. 윤아야, 진짜 너네 집에 수영장 있어? 그옷 너무 이쁘다. 윤아야, 우리 평생 베프하자. 주변엔 목적이 있는 과잉친절한 사람들뿐이고 모든 게다 가식처럼 느껴졌거든 뭐야? 먹을래? 그래서 처음엔 날이 널 그냥 모자라네 정도로 생각했어 유나야, 엄마는 아빠랑 따로 살기로 했어. 누구랑 같이 갈지는 유나가 결정하면 돼. 그런데 내 세계가 무너지던 그날 유일하게 내 옆에 와준 건 너였어. 유나야, 괜찮아? 난수련에안 가? 그게 뭐가 중요해? 난 너랑 있을래 그때부터였나 봐. 너가 소중해진 건. 중학생이 되니까 사람들은 더 심해졌어. 유나야, 너 틴트 뭐 발라? <웃음> 너무 예쁘다. 우리 13중 오빠들이랑 놀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애들아 자리에 앉아 조용! <웃음> 뭐야 짜증 나 <웃음> 노처녀가? <웃음> 애들 다 무시하는 거봐개 웃기네 <웃음> 근데 윤아야 야 자리가서 앉으래잖아 어, 어 알겠어 별씨 떱자는 애들이 들러붙질 않나. 윤아야 그런 명품 들고 다니면 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애들 주동해서 반분위기 해치는 짓도 그만하고. 왜? 네?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뭐? 얘는 못하는 말이 없네. 하여튼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학생들한테 사랑 못 받은 선생이 질투하지 않나. 그래도 너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근데... 나리야! 넌 다른 친구가 생겨버렸더라고. 뭐야 이건? 아! 양미정이라고 같은 반 친구야! 오늘부터 양미도 같이 밥 먹자. 너 진짜 예쁘다. 진짜 소문대로네. 그지신한척 <웃음> 하지 마. 못생긴 게. 어? 유나야. 내 세계엔 너 하나면 충분한데. 그래서 일부러 괴롭히고 시험했어. 너한텐 내가 항상 먼저이길 바랬거든. 양민과 뭔가 걔랑 같이 다니는 거 싫어. 수준 떨어져. 그래도... 내친구인데니 네 친구는 나잖아! 한 명만 골라! 유나야... 유나야... 유나야! 양미정은? 어? 아, 먼저 가라고 했어. 너가 불편할까 널 곤란하게 해서라도 확인받고 싶었거든. 갈까? 응. 어디 뭐 먹을래? 응. 응. 너 수영 좀했어 아니, 그거 오늘까지인데? 아, 걔 오늘까지잖아. 아이씨. 아, 망했다너 임윤아랑 밥 먹는다며? 걔 우리 반인데 좀 겉돌더라고. 성격 어때? 걔... 좀 이상해? 지 혼자만 공주님이요? 하윤아개가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사랑 못 받고 자라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봐. 응? 이렇게. 왜? 짠! <웃음>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오정팔찌다. 와 아! <웃음> 골랐어. 야 고마워. <웃음> 아, 우리 윤아 것도 하나 맞출까? 웬 임연아. <웃음> 걔는어 친구를 생각하는 것같지도 않던데. <웃음> 아니야, 우리 베프인데. <웃음> 그 우리가 왜 맨날 급식 먹으러 걔네 방까지 가냐? 바보. 음. 그게 다너 만만하게 봐서 그래. 진짜 친구면 걔도 한번 오라 그래. 야, 오나리! 나공좀 주라. 아! 잠깐만! 응. 아. 나 내일 생일 파티하니까 카페로 와. 유나야, 우리 밥 먹는 거 있지. 그거 이제부터 너가 와주면 안 될까? 우린 두 명이고 넌한 명인데. 양미정이 그러자? <웃음> 웃긴다니네. 알았어, 밥 따로 먹자 이제. 걔랑 잘해보든가. 유나야. 소중하면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질투가 나서 그러질 못했어. <웃음> 멋있겠다. 저거 크리커야? <웃음> 진짜? 초대 안 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어. 근데 여기 진짜 넓다. 초대 안 받았으면 나가지? 나갈게. 근데 이거 니네 엄마 혼자 다 준비하시느라 진짜 힘드셨겠다. 뭐? 너 아빠 없잖아. 미안. 나리가 말하지 말랬는데. 은유나도 아, 별거 없네. 아, 그럴 리가 없는데. 네가 배신했다는 사실에 내 세계는 무너져버렸어. 생일 파티 했다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윤아야 <웃음> 뭐야? 아는 애야? 아니, 모르는 애야 사실이야 진짜? 야임윤아 아빠 없대 대박이지 불쌍하다 어떡해 너 같은 거한테 동정받기 싫은데 그렇게 우린 멀어졌고 다짐 보지 않았는데 이 윤아야 어, 그너 생일 때 있었던 일 말이야 그거 나랑 양미랑 교무실에서 들은 건데 내 잘못이란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어떻게 그딴 거짓말을 해? 아. <웃음> 근데 윤아야 나리는 너 싫어해. 나한테도 맨날 네 시중 드는 거 그만하고 싶다 그랬거든. 너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으니까 괜히 빼지 말고. 사귀어 그냥 간다 양미성 말대로 너무 행복해 보여서 말 걸기가 무서웠다 혹시 너가 다시 날 받아주지 않으면 그땐 어떡하지 나리야 길어질수록 용기는 사라졌다. <웃음> <웃음> 졸업식 다른 고등학교 가도 평생 대프. <웃음> 그렇게 중학교가 끝났고 우린 다시 볼수 없는 사이가 됐다. 졸업식 가지 그랬어. 됐어요. 어차피 학교도 달라졌는데. 윤아야 공부나 이런 건 인생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 근데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인 거야. 이제 내가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난 견딜 자신 없단 말이에요. 나리랑 제대로 얘기 한번못했다며오해로 끝내버리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지 않을까 엄마 말이 맞았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야야야야야야고부터 됐는데. 널 만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몇 번이고 연습했던 그 말. 나리야. 너무 보고 싶었어. 내 친구. 유나야!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그래. 근데 화해하는 방법 아직도 못 찾았어? 유튜브에 쳐도 안 나오더라고. 음...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진심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걸 해주면 된대 나리를 위해서면 뭐든 다할수 있어? 아직 나에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지도 몰라. 멋있다. 하나만. 나리야, 응? 너 나중에 받고 싶은 고백 같은 거 있어? 나? 나는. 막 축제 같은 데서 나한테 노래 불러는 거? 오, 부자. 그렇죠. 아니, 내 말은. 창피하을 무릎쓰고 그걸 준비한다는 게 그게 진짜 설렘 포인트라고. 포인트가 좀무네 맞아. 포인트는 과자여야지. 아, 또 선생님한테 진짜 다 뺏겼어. 미래는 하수구나. 내가 투명 메이크업 알려줄까? 응! 볼 이게 다야? 자연스러워서 교문에서 절대 안 걸려. 와, 인별에 올려도 되냐? 쩐다, 너. 할머니가 고등학생 됐다고 사주신 소중한 화장품들이야. 뷰티 유튜브는 언제나 꿀잼, 허니잼 와, 우리 애기 재능 있는 것 같은데? 뷰티 유튜브 해보는 거 어때?